이렇게 언박싱을 한번 해봤고요 사실은 제가 이런 언박싱을 처음 해보다보니까 다소 많이 서툴렀던 것 같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언박싱만 한것 같구요 그래서 이렇게 따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제 아이폰 어, SE 이 세대가 이렇게 제 손에 있고요. 지금 현재는 유심 칩도 넣고 와이파이도 연결한 상태입니다. 어 제가 이렇게 언박싱 영상만 올리기에는 약간 좀 밋밋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제 지인들에게 게몇 가지 질문을 좀 받아봤어요.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. 흰색이 아이보리색인가요? 아니면 진짜 쨍한 흰색인가요? 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요. 실제로 봤을 때는 아이보리색은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. 이거는. 캐논 카메라로 찍고 있는 화면이고요. 제가 봤을 때그 A4 용지에 쨍한 어, 흰색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전혀 어, 아이보리 같다라는 느낌은 없는 것 같고요. 비교적으로 쨍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았었습니다. 다음 질문입니다. 어, 아이폰 11, 11 말고 SE를 고르신 이유가 있나요? 어, 약간 가격적인 면에서 봤을 때 일단 가장 크게 작용했던 것 같고요. 어,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카메라거든요. 그지만 카메라 성능을 비교해 봤을 때 11과 SE2에서 뭐 야간 모드라든지 인물 사진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나고 그 이후에 보면 거의 비슷하다고 볼수있더라고요 그래서 비교적 저렴한 SE2를 선택하게 된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. 컬러가 화이트인 이유가 무엇인가요? 어, 화이트인 이유는 총세가지 색상으로 나왔죠 그 중에서는 저는 솔직히 말하면 검은색과 흰색이 되게 많이 고민이 됐어요 왜냐면 앞부분이 검은색이기 때문에 검은색의 뒷면 흰색이면 좀 어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치만 이렇게 실물로 봤을 때는 어, 굉장히 예쁘다는 느낌이 듭니다 영상에서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뭔가 이질감 있다거나 이상하다는 라 느낌은 없고요 검은색과 어, 흰색이 섞여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예쁜 것 같습니다 검정색을 실제로 보지는 못했지만 현재로서는 화이트를 구매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, 후회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쪽은 캐논 카메라인데 SE2 카메라 성능이 어떤지 저희가 지금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마지막으로 카메라를 비교하는 영상을 찍어보면서 어, 이 영상을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, 지금 화면은 캐논카메라입니다 지금 화면은 아이폰 6s 화면입니다 지금 화면은 아이폰 SE 화면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돌아오는 제가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어 지금 현재 기분은 어, 굉장히 현재 지금은 어, 좋다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